No! no. 질러 온몸이 바람과 키스하며 이대로 날아올라 변안히 날아올라 새처럼 날아올라 자유를 향해 날아올라 내 발은 돼지와 이별하고 내 심장 재미 e n 지 g